네 동공 난네 맘대로 들었다 가는 n 고 then not h e loco oh oh 나 미치게 만들어 간게 탑승한 보리 코 o coast yeah such a m o s t e r s u m o s t up up u o w n 깔리 Okay